はい 구,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단톡방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됐는데 소통하다 보니까 느낀 점 뉴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1순위가 투급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이게 1순위인 거야 우리 옛날에 뭐몇년 전에 했지만 그 뒤로 많은 변화들도 있었고 복귀하신 분들, 신규 유저분들은 갈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볼 텐데 제가 눈높이를 좀낮춰가지고 초급분들도 편안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자칫 놓치고 있을 그 꿀팁들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급을 올리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레벨업 있겠고 각성이 있겠고 필살기 레벨, 장비, 코스튬, 성물, 개투로 인한 뭐 생명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 볼 거는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레벨업 부분, 각성 부분 이두 개를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큰 거는 캐릭터 레벨이다 그죠. 레벨빨이 얼마나 크겠노. 레벨업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바로 강화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초 진화가 있겠습니다. 자, 강화 뭡니까? 뭐 어렵나 이거? 솔가리스 강화 물약 파밍하면 되죠. 뭐 이렇게 확률 대성공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다안 집어넣고 요렇게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어, 어, 봐봐 대성공이 뜨면 어 이렇게 봐 바로 백스가 뜰 수도 있거든. 83렙 정도까지 내가 맞춰놨는데 뜨면은 85렙까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전략하는 정신 알뜰한 흐구 요런 느낌이지? 이게 무슨 개소리야? 어. 자, 솔가르스 강화물약 파밍이 어디서 합니까? 자, 솔가르스 요새 강화물약 파밍한다, 그죠? 근데 이제 팁은 뭐냐면 요거 입장 행동력이 꽤 많이 들어요, 그죠? 이게 반값 할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값이 얼마고? 17개가 엄청 싸지죠? 그게 바로 일요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좀 효율적으로 많이 돌고 싶으신 분들 일요일 날 여기를 많이 돌면 좋겠죠. 자 레버의 또 다음 요소가 뭡니까 바로 초진화죠. 초진화가 뭡니까? 아 레벨 확장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캐릭터가 뭐 60까지 키울 수 있었다 뭐 이런데 초진화를 했기 때문에 65가 갈수 있고 70이 갈수 있고 75가 갈수 있고 85가 어디까지 갈수있노100 레벨까지 확장이 가능하죠 지금. 자, 그래서 요거 레벨 확장해야 더 레벨을 올리는데 초진화를 잘하려면 뭐야 해 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나치지 않는 선멸전을 잡는 거죠 선멸전 선멸전에서의 어떤 재료가 초진화의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가 하루에 열수 있는 건다다 열시고요 다, 다 돌고도 초대받아서 더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단톡방 만들거든요 었 거기 이제 선멸전을 서로 막 함께 막 도는 그런 어떤 문화를 제가 만들고 있는데 같이 파티 추고 어, 봐서더 많이 돌고 하면더 많은 재료를 파밍할 수 있겠죠 요 선멸 재료 파밍 같은 경우는 초고수들도 완전 싹 고인물들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초보들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거기서는 이 재료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코스튬 강화라는 게또 있어 코스튬 강화 재료까지도 드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멸 열심히 돌아서 그런 것까지 다 많이 먹어놓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완전 초보의 시선으로 가서 근데 형 선멸전이란 게 없어 선멸전은 어디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뉴비들도 지금 있거든. 자 보스전 들어가 볼게요. 보스전 들어가면 보스전을 막깰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자석들을 이런 자석을 막 들어가서 두들리 패다 보면은 갑자기. 이 마을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전, 요 마을에 갑자기 일어났던 무섭게 생긴 괴물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선물전이야선물전은 아, 무섭기 때문에 친구를 초대해야 되겠죠. 친구 한명 초대해서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단톡방에서 서로 교류해서 해라. 이건 뭐냐면, 어, 저 지금 세개 만들 수 있는데 같이 가실 분 이래가지고 서로 친초해가지고 같이 이제 뛰어가지고 같이 잡아. 센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근센 분들이 또 도와주면서도 자기도 센 사람들도 이득을 받거든. 나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는 게 한테도 같이 재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재화를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하면 할수록 이건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할수록 좋고. 저도 막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더 하면 더 할수록 좋다. 내가 도 일상에 지장 올까 봐그 정도만 하는 편인데. 어 우리 해우 있죠. <웃음> 선멸왕 해우. 야, 해우야 너한 100판 한다며. 이렇게 아, 형 100판 못 하죠. 요즘 좀 너무 바빠서 80판만 해요. <웃음> 80판 정도 한대요 예. 초고수들도 그렇게 한다.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너무 부담 같지 마시고 여러분 키워 나가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저는 한 시간 정도만 합니다 보통. 자 그다음 초진화를 눌러보면 야 이게 또이 목걸이가 다 아는데 목걸이가 너무 부족해요 할수 있잖아. 어, 자 목걸이가 들어갑니다, 그죠? 태초 R 영웅은 R 목걸이가 들어가고, 태초 SR 영웅은 SR 목걸이가 들어가고, 태초 SSR 영웅은 SSR 목걸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요거 어디서 얻습니까? 아, 제일 대표적인 수급죠. 막 이벤트로 얻고, 막 이벤트 던전 속 이런 거 말고 항상 상시로 얻어. 바로바로 바로 솔가레스에서 스페셜에서 요새 첨탑 사라스. 이 재화가 보면 시간제로 이렇게 차잖아요. 이 재화가 만약에 꽉차 있는데 안 돌고 있다. 이렇게 투급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차는 꼴을 못 본다. 이래야 됩니다. 다섯 개까지 찰수 있거든요. 뭐 한네개 정도 차 있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야 돼. 어, 야, 네 개로 찼네. 야, 내가, 내가 조금 접속 안 했구나. 이래서 빨리 소진해야 돼요. 이게 다섯 개차 있다. 이러면 스스로에게 봐봐 내지 w i 야한번 이거 열심히 녹이셔야 돼요. 어 되도록 5층까지 와 가지고 5층에서 녹이는 게 좋겠죠. 보상 내용 보면은 뭐 SSR 목걸이, 그 외에 뭐 R 목걸이, SR 목걸이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뭐 강한 물약도 있어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골드까지도 떨어지는 아주 소중한 던전입니다. 진짜 중요한 던전이에요. 자 이거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지금 내지 한개 있지. 자크락에 가서 사크닥 소탕해보는 거야. 자, 이거 있을 때 꼬박꼬박 쓰셔야 돼. 그러면 이제 뭐 SSR 목걸이 떴다 그지. 뜨면 너무 좋지. 만약에 정안 떠도 이게 이제 게이. 이제 차 가지고 확정적으로 또 SSL 목걸이를 받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목걸이가 막몇백개씩남아 있었어. 나도 한 200개 넘게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1 0 0확장되고는제 소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자랄 정도면 진짜 목걸이 다들 절실하다는 얘기야. 잘 하셔야 되고. 자, 형그 정도는 다 알아. 근데 그래도 모자라. 아, 그래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꼬박꼬박 친구들, 친구 작을 잘 하셔야 돼. 친구들과 우정을 잘 유지하고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잘라. 이렇게 1일전 멈춰 저는 사실 하루만 접속 안해도 자릅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2일전이다 이거는 제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예, 뭐이분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저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개투 천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더 성장하고 싶은 게이 게임이에요 어쨌든 그 친구분들이 접속 잘하는지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모두 보내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친구분들도 보내 줄 겁니다 자 보낼 때도 우정 코인이 들어오고 받을 때도 들어온다 너무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서로서로 좋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정 코인이 지금 꽉 찼지 그러면 뭘 사야 되노 제가 목걸이가 막 남아돌 때는 약간 요걸 안 샀었는데 백렙 확장 뒤로부터는 매일매일 꼭 삽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벤트 던전 열쇠 묶음 차크닥 샀제 어? 이거자 어디서 쓰는가 한 가볼까 지금 우정코인으로 살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재화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서 어, 이제 또또 또 돌고 싶은데 재화가 없어요 할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나 어, 그래도 돌고 싶어요 이러면 그럼 열쇠 혹시 있습니까? 우리 방 우정코인으로 샀지? 자 이거 사용할게요 차크당자몇개 올라갔노? 세 개나 올라갔단 말이야세개2 0 0 0 우정코인당 여기 세번돌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번 가볼게요 차크당사크 사크당, 사크당. 야, 안 떴어요 세살 예. 목걸이는 안 떴지만 알뭐 목걸이 sr 목걸이 같은 거 떴고 그 다음 뭐 올라간 노이 게이지 올라갔잖아 계속 안 떠도 결국 sr 목걸이를 모아 나갈 수가 있다 자그 다음 추진할 때또뭐들어가노책 들어가잖아 책 책은 뭐 내가 길게 설명 안 할게 간단한 거잖아 솔가리스 요새에서 책들 있죠 그, 그 캐릭터의 속성에 따라 속력이 모자라면 속력을 돌면 돼요 요거 돌면은 책들을 얻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꿀팁 하나 일요일에 돌면 입장 제와 반값입니다 34개 들어가는 거 17개로 돌수 있어요 그럼 책을 같은 행 동기지만 책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건 완전 극초보 분들에게 꿀팁. 그 책들은 킹한테 가면요.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육성 책이 모자라면 오성 책 눌러 가지고 상위 교환으로 이제 교환해서 바꿔 먹을 수 있죠. 등급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릴 수도 있어요. 4성 책이 너무 많은데 지금 와 갑자기 삼성이좀 갑자기 필요한데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는 거. 다만 이 마가 굉장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뭐 지금 두권 받아서 하나로 바꿔 주고 2대 1 교환 막 이라 고 그다음 폭리를 취하니까 꼭 필요할 때만 바꾸세요. 어. 자 그다음에 우리 성장 요소 각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육각성까지 안 하는 없어서 보여드릴 순 없는데 자 지금 이게 육각성이라고 별 6개 붙은 거 육각성을 옛날에 우리 막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생명의 물 필요하면 생명의 물 넣고 뭐 갑자기 뭐 냄새나는 천조각 달라 냄새나는 천조각 파매해갖고 죽어 막 이랬거든 옥수 불편했었어요. 어 이게 굉장히 좋게 변했거든요. 복귀 유저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풀각성 증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으면 그냥 차크닥 육각성 끝났고요. 그래서 이게 이벤트로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 멀린한테 가볼게요 멀린한테 가면 요모양 있지 융합이라는 거거든 자, 각성재료 융합입니다 뭐 성물이라든지 마신의 피라든지 그리고 막 냄새나는 천조각 막 수정조각 뭐 이런 것들 막 옛날에는 막그 캐릭터마다 그 재료를 따로 맞춰줘야 됐다면 이제는 어떻다? 그냥 일괄등록 자크닥 하면 흩어져 있던 재료를 하나로 융합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융합해볼게 줄스러워 지금 봐봐 뭐 성수도 들어갔지 막 마신 피도 들어지 들어갔지, 막 냄새나는 천조각도를 막다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하나로 깔끔하게 딱 만들어 본다 이거에요. 그래서 요거 그냥 캐릭터한테 매기뿌면 바로 육각성? 자, 자, 그러면 사실, 요거, 이제, 성물의 피, 성수라 했나? 이름 뭐고, 이거, 이거? 요, 성수. 어? 성수나, 막, 마신 피 같은 거, 이런 것들만 많이 모아도 만들 수 있겠죠? 요거 두 개만 해도 만들 수 있잖아. 고거 파밍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죠? 어디서 합니까? 보스전에서. 어? 자, 보스전 이마 잡으면 생명의 물이랑 피랑 이런 것들 막 떨어지죠? 이외에 좋은 재료들도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만 있어도 이제 육각성 문제 없죠? 그럼 또뭐 해야 되나 보스전에서 파밍을 많이 해야 되겠지. 잠깐 꿀팁 하나 나가야 되겠지? 보스 들어가는데 지금 30 행동력 들었는데 이게 15로 반값 할인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만 매주 수목금은 아니라는 거 격주입니다 이번 주는 수목금에 할인했는데 다음 주에는 할인 안 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할인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할인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격주로 수목금 반값 할인이 있으니까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투급 올리는 법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초를 잘 챙겨야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초각성이라든지 장비, 각성, 각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꿀팁들 어떻게 해야 각성석을 많이 얻는지 이런 것들 제가 다뤄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